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건데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이 깜찍한 미니미니 미니 사이즈의 3 0 다이어리입니다 우선 오늘 사용할 속지를 하나 준비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속지는 이 검은색 색지를 활용해서 써보려고 해요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속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공까지 해서 우선 석취를 준비를 해놨고 어 이런식으로 해서 오늘 꾸밀건데 오늘 사용할 재료는 오늘은 오랜만에 빈티지한 종이를 활용해볼까 해요 서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 이런 느낌 이렇, 이렇게 이 정도? 이런 것들은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재료를 뭘 써볼까요? 뭘 써봐야 좋을까? 아, 나중에 이런 거속지로 써도 되겠다. 그죠? 약간 예쁠 것 같은데. 다음번에는 이런 걸속지로 써봐야겠구만. 이런 인물 사진 같은 거를 써볼까봐요. 뭔가 좋을 것 같은데. 오늘은 이 스티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티커를 쓸 건데 약간 여기 사람 있는 부분을 오려서 써볼게요. 이렇게 사람 있는 부분만 오렸고 어 옆보를? 여기? 여기 이렇게 붙여볼까요? 뭔가 힙한 느낌이야 저는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 여기 이렇게 붙이고 그리 아, 무가이 뭐 헬로우도 잘라서 붙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. 그죠? 이 헬로우만 잘라볼까? 이렇게 오 귀여워. 너무 너무 귀여워. 열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. 헬로. 이거 뭔가 여기에 붙이면 여기가 나을까요? 여기가 나을까요? 여기가 나을까요? 이 느낌이 좋긴 좋은데 이 흰색 젤리롤 펜으로 여기 에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느낌을 원형 스티커 하나 붙이고 여기 아, 고민이다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이 22일이기 때문에 22일 22일을 숫자로 이렇게 써줬고 그러면 오른쪽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왼쪽 페이지를 꾸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 페이지는 어떻게 꾸며면 좋을지 그 어떻게 꾸며야 좋을까요?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여기도 통일 관계, 이 빈티지 종이를...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이거... 이거... 이거... 음, 무슨 색이 괜찮을까? 해바라기 해바라기 원형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이쪽에 오늘 일기를 쓸 공간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. 여기 아니면 여기도 약간 느낌, 벽인 느낌으로 찢어서 이런 느낌으로 위쪽에. 마테를 이렇게 붙이고, 아, 뭔가 작은 꽃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럴 것 같은데, 나이게 작은 꽃 스티커야, 어딨니? 음, 여기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, 거이 마테를, 좀, 얇, 얇게 잘라서,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떨까. 음, 괜찮군. 약간 이 아래쪽이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, 그런 느낌이 들지만, 이럴 때 가장 간단하게 허전한 느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의 날짜를 찍는 것이죠. 오늘의 날짜를. 하단에 찍겠습니다. 간단하게, 여기, 오늘 체크해야 할 일들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. 자 아,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할 일들을 체크를 하였고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에 끼워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.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빈티지한 종이랑 이 검은색 색칠을 좀 중심적으로 활용을 해봤는데, 예쁘죠? 스티커 배치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, 귀엽네요. 이30 다이어리 가장 큰 장점이, 그냥 뭐 많이 안 해도 되게 꽉차 보이고 그럴싸해 보인다는 거?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 빠이.